어,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야? 마이크. 아, 뭐, 뭐야? 마이크, 갑자기 마이크요? 네, 마이크... 오늘 회의한다면서요? 네, 보충제. 네. 보충제를 주는 건 주는 건데, 뭐야, 이게 지금? 내려 <웃음> 찍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찍는 거예요? 오늘 저 보충제 주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역시 세상에 이게 공짜가 없다고. 아, 이금딱 세팅되는 거 보니까 오늘 딱 그거네요. 보충제 리뷰. 아, 오늘 보충제가 그거네요. 가스파리. 그 리치 가스파리라는 보디빌더가 이제 만든 보충제. 옛날에 한번 이게 가스파리가 엄청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확 죽어 버렸죠. 한 7, 8년 전에 안 먹어요 사람들이 왜냐？BSN의 신타식스 컴벳 이런 신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보충제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가스파리가 살짝 시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파리가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또 가스파리 뉴트리션의 보충제들을 오늘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실전 압축 보충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퀵밀 이거부터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밀이라는 보충제가 예전에 이제 보디빌더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루에 뭐네 끼, 다섯 끼, 여섯 끼 이렇게 챙겨 먹었습니다. 요즘 시합 나가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죠. 내가 레슨하고 레슨 중간에 밥을 어떻게 먹어? 이제 프로틴을 또 마셔. 프로틴만 마시면 되냐? 안 됩니다. 일반적인 웨이프로틴은 운동 직후에 조금 더 빠른 단백질의 흡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이 보충제가 퀵밀. 말 그대로 빠른 식사야, 빠른 식사. 진짜 음식을 이제 갈아가지고, 리얼 푸드 블렌드라고 하죠? 소고기, 그 다음에 달걀 흰자, 그릭 요거트. 여기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먹는 보충제예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설탕은 2g밖에 안 돼요. 한끼 식사를 먹죠? 그걸 동결 건조를 해. 그 다음에 갈아. 그 다음에 초코맛이랑 딸기맛을 섞어. 그게 이겁니다. 제가 먹어본 바로는 딸기를 이 초코 풍조에다 찍어 먹는 거 있거든요. 그 맛이나. 정말 좋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은 여기 이제 물을 얼마 섞으라고 나오거든요 8에서 12온제의 물을 섞어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러면 은 맛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진하게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써 있는 것보다 한 20% 정도 적게 타서 먹으면 은 죽여 진해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물을 너무 적게 섞는다? 그러면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크니까 고봉스쿱으로 한 스쿱 먹어볼게요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싼건 아닌데, 그런 말 있잖아요. 비싼 비싼 소스 좋아요. 딸기 초코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풀림이 예술이야 풀림이 물 먹는 느낌? 거의 이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흔드는 기질이한 20% 정도 작용을 했다 예. 뭐 나는 WPC, WPI 먹으면 얼굴에 트러블이 난다 이런 사람들 추천드립니다 유청을 먹었을 때 트러블 나는 사람들이 있어 얼굴에 그런 사람들 추천드려요 식사할 시간이 없다 이런 분께 강추합니다 자이 가스파리 뉴트리션의 역작이죠 아나바이트 일단 설명 간단히 드리면 이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보충제예요 리뉴얼도 여러 번 되고 이게 2001년에 만들어졌대 이거 180 타블릿 들어가 있고요 좀 장점이 있다면 은 섭취를 많이 안 해도 돼요 비타민에서도 딱세알만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되고 시합을 내가 준비한다 영양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분들은 12시간 정도 간격 두고 그때 한번더 먹어주면 은몸 안에 피가 비타민이 돼버린다 종합 비타민제인데 비타민 B군이 조금 더 강조가 돼 있다고 합니다 베탈라닌이 3200mg 그 다음에 카르니틴이 2000mg 운동 전에 먹으면 은좀 효과가 좋은 비타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 일단 향부터가 거의 새콤달콤 향이 나요 한 1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거 알약이 뭐작진 않아요 세알만 먹으면 되니까 지 네, 중요한 성분을 발견, 발견했습니다 바이오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틴 바이오틴이 100% 들어가 있어요 하루 건장 섭취량에 바이오틴 알죠? 모발모발 글루타민은 모발. 솔직히 말해서 설명드릴게 크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글루타민은 <웃음> 단일 성분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도 L-그루타민 5g 끝이에요 글루타민은 맛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요 내가 프로틴 같은 거 먹을 때 그때 이거 한 서빙 타 가지고 같이 먹으면 돼요 정확한 명칭은 L-그루타민입니다 L-그루타민 여러분 운동 퍼포먼스가 좋아져요 우리가 이제 글리코겐 이런 걸다 써버리죠 운동을 할때 그걸 시켜버리죠 그거 충전할 때좀더 빨리 충전하기 도와줍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보충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배터리 충전하듯이 누적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은딱 좋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타자 이름이 Proven Green Res 음과 양, 흙과 백 조화가 있죠 네 이것도 빨간과초로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로 그래요 비건이요 심지어 아, 사실 뭐 당연한 거지 왜 이가 아니라 <웃음> 내 야채니까 <웃음> 이게 써 있는 맛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게 자연의 맛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한스쿱만 먹으면 되고요 예, 혈당 조절 예, 혈당 조절에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린 레드 한번 먹어볼게요 아예향 자체가 그 약간 녹즙 먹는 그향 있죠 건강한 냄새가 나요 일단은 아 음, 자 색깔 보이시나요? 야, 에 헐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 매우 매우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야채를 잘안 챙겨 먹는 편식쟁이들은 이거라도 먹으세요. 이거 리얼매스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나눔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거 전부 다제 거거든요. 나눔하겠습니다. 어, 댓글로. 카스파리 보충제 먹었던 경험담 이런 거를 좀 적어주신 분들께 그러니까 보충제 좀 나눔 좀 하겠습니다 마른 분들을 위한 게이너 라는 게 존재합니다, 게이너 예전에는 게이너 왜 먹냐 게이너 먹으면 피부에 여드름 난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좀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개판으로 만들지 않아요 단백질도 WPC, WPHI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w p h 가수분해 단백질, 가수분해 유청까지 물을 상당히 많이 타야지 잘 풀린다 예. 몇 스쿱을 먹냐면 은한 서빙이 4스쿱이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조금 먹어서 뭐 칼로리가 높은 실전 압축 칼로리인가?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예. 칼로리가 많이 챙겨지는 거예요 e a 가 16g 들어가 있어요 통 크게 적게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은 탄수화물을 뻥튀기 시키려고 설탕이 있죠 설탕 이런 걸 갖다가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 탄수화물을 설탕과 말도덱스트린으로 채운 게 아니라, 콩, 완두콩, 브라운 라이스, 현미, 그 다음에 퀴노아, 롤드오츠, 이런 거를 갈아가지고 탄수화물을 채워 넣었다. 탄수화물이 한 서빙에 200g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50g이니까 닭가슴살 200에다가 쌀밥 세공기 이렇게 해서 먹는 게한 서빙이다. 아, 딱 이렇게 생각하면 느낌 오죠? 내가 하루에 총량의 칼로리를 잘못 채우는 분들. 그런 분들께 필요한 보충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올퓨전 선수들이 즐겨 찾는 그런 보충제 중 하나고요 복합프로틴 3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가장 좋습니다 왜 좋냐? 이게 칼슘하고 나트륨이 좀 블렌드가 잘돼 있어요 단백질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WPH 가장 비싼 거 카제인까지 운동 후 급하게 내가 영양을 흡수해야 될 때도 먹을 수 있고 뭐 자기 전에도 먹을 수 있고 어 탄수화물 양이 6g인데 여기 뭐 토탈슈가 2g 이렇게 써있거든요 오씨 그러면은 가스파리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제로슈가라고 그랬는데 왜어 말장난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제로에디드슈가라고 해가지고 아뭐그 2g이면 그 솔직히 하해요 여러분 8칼로리 8칼로리 8칼로리면숨몇번 크게 쉬면 없어진 칼로리고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조금 강력해 보이는 두 친구들이 왔습니다 내 운동 퍼포먼스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거는 뭐한번그 리뉴얼이 됐습니다. 어, 내가 인터넷에서 본 거는 그게 아닌데, 왜 이건 이렇게 생겼나요? 할 필요 없어요. 자, 사이즈 온. 이거 먹으면 몸이 불어올라요. 솔직히 말해요. 진짜로. 사이즈 온. 말 그대로 사이즈를 온 한다. 내 몸의 사이즈를. 운동 중에 먹는 보충제예요. 운동 중에. 탄수화물이 40g 들어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다 그게 조금 이 보충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운동 중에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그런 특징을 인, 갖고 있는 성분들 그런 거다 때려 박아 넣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운동 중에 이제 수분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즉각적으로 근육 안으로 다시 빨아들여서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추천을 많이 하는 비타민 B12가 하루 기준치의 1250%가 들어가 있다 아 아쉽네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슈퍼펌프 맥스 가스파리 역작이에요 판매도 가장 많이 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제가 실제로 한두통 정도 먹어봤어요 이거는 정말 펌핑에 최적화된 보충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근지구력 향상과 근피로도 향상을 위해서 질소 보충제 그러니까 질소 NO 레벨을 올려주는 보충제고 그 레벨을 올려주기 위한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펌핑을 위해서 태어난 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부스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카페인 수치입니다 카페인 수치 지금 일반적인 설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카페인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예, 250mg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250mg. 250이면은 딱 적당한 수치예요. 이거는 마일드하게 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마일게 카페인이 이제 확 높아지면은 처음 운동한 10분, 20분, 30분 정도까지 미친듯이 불타올라요. 짧게 운동을 끝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보충제가 보통 카페인 400, 카페인 이250 정도다. 그러면 은 일반적인 체격의 성인 남성들이 섭취하기 좀 적당하다 카페인에 좀중감하다 이런 분들은 1 5스쿱 드시면 돼요 300 중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은 조금 더 강력하게 카페인의 힘을 느낄 수가 있고 좀 펌핑에 특화된 보충제이기 때문에 카페인보다는 그 이외에 들어가 있는 시트룰린 알카르니틴, 오르니틴 이런 것들이 조금 더이 보충제의 핵심이 아닐까 다이어트제 운동을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추천을 드리는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뭐, 지금까지 가스파리 보충제 리뷰한 전현득이었고요. 다음에는 다른 회사의 제품 모아놓고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몬스터즈의 전현득이었습니다.